박준일 총리. 예. 금요일 수도권과 국회 앞에서 동시에 경찰 개혁을 위한 시민들의 지표가 있었습니다. 최근 KBS의 의에 의해서 한국 정치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찬성하는 국민이 반대하는 국민 두 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또한 사법 개혁 법안에 신속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65%로 국민의 대세가 습니다 국에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국회가 남몰라 하여서는 안 됐습니다. 그런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토요일 방화문 집회에서 검찰이 일을 잘하고 있다며 공수처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지지의 발언을 하였고합니다 검찰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하면서 왜 패스트트랙 지정단식 충돌과 관련해서 검찰이 하고 있는 검찰이 일을 잘하고 있다면, 검찰의 출석 요구에 적극 의해하는 것 아닙니까? 혹시 자기 입맛에 맞는 부분만 따로 떼어서 일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. 자영장 공수처에 대해서도 왜곡을 지속하고 있습니다. 아까 이 영의 분도 말씀하셨지만, 이 공수처는 중립성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, 우리 당의 경우는 야당 때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왔기 때문에 정권 연장의 수단으로 평가받을 수도 없고 <웃음> 자유롭당 역시도 야당 때부터 계속해서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우리 당만의 주장이었다는 것도 해당하지 않습니다. 더 이상 검찰개혁을 마무리 하지 말고 공수처에 대해서도 외국에서 발리하지 말고 국민의 의사에 기반해서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등에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.